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그챗 GPT AI 친구한테 AI 친구한테 다른 걸 한번 또 물어봐서 그대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거기에서. 만티코어, 브루더마더, 감독관, 로크웰 이중 하나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걸 가면 좋을까? 아크 서바이벌의 생존 게임으로 만티코어, 브루더마더, 감독관, 로크웰은 게임 내에 적중한 후 이들을 하나를 격하려면 게임 내에서 자원을 수집하고 무기와 방어를 개선하여 무장을 갖춰야 합니다. 또한 전략 작성 위치에 상반될 필요합니다. 만티코어, 브루더마더, 감독관, 로크웰은 게임 내에 능한 적중을 잘 준비하고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 어떤 걸 가면 좋을까? 아크 서바이벌에서 다양한 자원 아이들 아이템이 있으면 이를 수집하고 사용한 생존 공경 등 향상 쓸수 있습니다. 게임을 즐기는 동안 다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음식과 물 자원 브루더마더 감독관을 가라고? 아 브루더마더 감독관을 이렇게 하루 합친 거구나 그러면 브루더마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공룡을 데리고 가면 좋겠니? 티라노사우루스 저번에 티렉스로 한번 갔었죠. 스피노, 스피노 브루더를 스피노로 잡으라고? 어허... 스피노로 간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, 에에에에에에에? 야, 브루도마더가 물속에 없는데 어떻게 메갈로돈을 쓰니? 스피노 오케이, 그럼 그러면 스피노 사우루스. 레벨 몇 자리를 데리고 가면 좋을까? 50 알파 버전을 도전을 하라고 레벨 50으로? 야, 이거는 깨기 힘들 것 같은데? 너 확, 확실해? 레벨 50 이상으로 알파 브루더 마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저는 라이플과 샷건 중 하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둘다 가져가라는 거야? 그래도 하나만 골라볼래? 하나만 골라 달라고! 아이씨 그래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만 골라줘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알파의 50레벨 이상의 라이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설트라이플을 들고 가라 했으니까 어설트라이플 이거 챙기고 총알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치트를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50짜리 엔터 금공이 450아 너무 낮은데 솔직히 자, 스무 개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그냥 공격적으로 풀어 다 잡아 그냥 안돼! 스키너 두마리 죽었어 아, 어, 못 깨겠는데? <웃음> 아니, 이거 맞아? 아못 깨겠어. 애들 다 죽고 있어. 개 같은 거, 이거. 맞아, 이거? 애들 다 개피인데? 이건 그냥 사람으로 그냥 총 싸서 잡는 거 아니야. 스피드 두 마리 남았다, 얘들아. 야! 야, 스피드 다 죽었네 이거? 헛! 헛! 야너말 믿고 스피노 50레벨 이상 라이플 들고 브루더마더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잖아 제가 드린 정보에 도움 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보스 전투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브루더마더의 전투는 특히 어렵기로 악명높은 보스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정보를 드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한번 물어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!